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이은행입니다 자, 2019년 2월 26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플루토스 브리핑 채널의 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매일 실시간 비트코인 브리핑을 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네,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 종목입니다 현재 시총 1위 비트코인 부터 12 바이낸스 코인 까지 이렇게 네, 나열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의 약 반등으로 현재 시장 분위기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특히 코인베이스 상장 확정에 대한 리플이 시총 12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약 9%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현재는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약간의 조정을 예, 보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코인 오전에 삼성 갤럭시 10 암호화폐지가 파트너 발표 효과로 전일 대비 오전에는 약 100%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현재는 거의 14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삼성 갤럭시 10에 탑재된 것이 매우 큰 호재로 발동작용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말씀드렸던 코스모코인도 동일한 파트너십 종목인데 이 엔진코인에 비하면 은 조금 상승률이 미미한 상황이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거래소의 접근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 빗썸 같은 이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반면 코스모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cp 닥스나 뭐 코인 제스트 이런 상대적으로 하위 등급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투자들의 거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스모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다음 주자는 코스모 코인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거래 상장 이슈 루머도 꽤 있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2위 종목이 룸네트워크 인데요 어, 룸네트워크는 상승률 2위로 현재 약 전일 대비 30% 정도의 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제 저희 피클의 공식 전략이었고 지금 모두 피클 회원분들은 예, 수익을 30% 이상 보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승률 12종목이 대부분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 상황이 대체로 괜찮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승률 하락, 아, 률 12종목이고요. 자, 1위인 오뎀, 오뎅? 오뎅 코인? 야, 요만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그 이하 종목들은 10% 미만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조정이 어, 진행되었으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어, 특히 이런 일렉트로니움 같은 이 상승을 시작했던 현재 조정 이전에 상승을 시작했던 저점보다 어, 내려가지 않은 조정을 보인 종목들 일렉트로니움이나 뭐이 메이커, 뭐 메이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다음 상승을 위한 그런 조정인지, 그래서 매수의 자리가 있는지 차트 확인을 해보시면서 네, 새로운 전략들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어, 시총을 보면은 상승을 하였다가 어, 조금 빠진 모습이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그 기울기가 약간 하방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총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총은 약 1,310억 달러, 1,310억 달러 맞죠? 1,310억 달러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1,290달러, 1,290억 달러, 예, 1290억, 달러, 1,290억 달러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약한 2% 이상의 시총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치면은 약 3조 원, 3조 원 이상의 시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이 차트는 시총 점유율을 이제 그래픽화한 모습인데요. 이 하늘색의 요 리플, 리플의 시총이 현재 급작스럽게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역시 코인베스 상장 확정으로 네, 그 효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간단한 투자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요약한 요약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위험자산 대표 중에 위험 차단 대표인 해외 증시 중에 S&P 500 인덱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인덱스 차트는 제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트를 그려보면 어, 박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다시 하세요. 이 정도, 네이 정도로 박스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박스 상단 돌파 이후에 상단 지지 받고 다시 반등을 진행을 해서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흐름이 박스 상단까지 다시 내려와서 상관없습니다 내려와서 박스 상단 지지 테스트 해도 되고 그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해도 되고 어쨌든 박스 상단 위에서 조정의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은 다음 레벨 다음 레벨이 약 2000, 2850선 될것같고요 2850선을 향한 움직임을 위한 쉬어가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다시 박스권 내부로 돌아온다면은, 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고, 마지노선은 하단이었던 약 2770선으로, 70선을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선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좀 나쁜, 네,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갈,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지수도 어제 제가 2230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웃음> 이 223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받다가 현재 다시 약반등을 약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뭐 추세는 지난 어, 2월 초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는 이런 상승형 삼각형의 모습, 패턴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다음 레벨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주요 저항선 2 2 3 0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음 레벨을 향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안전대산대표인 네, 국제금시제 차트입니다. 금차트 같은 경우도 제가 1320선을 마지노선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20선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어, 현재의 흐름은 이러한 하락쇠기형 패턴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표, 목표가를 보자고 하면은 약 1336선에서 134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러한 패턴이 진행이 되든 안되든 혹은 더 아래로 내려오든 1320선 이 마지노선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 움직임은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를 이탈한다고 하면 역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대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로딩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죠. 비트코인이 차트가 로딩이 꽤 오래 걸리고 있네요. 잠깐만 중지를 했다가 네, 다시 비트코인 차트가 로딩이 됐고요. 자 앞서 보신 해외 증시 차트 뭐 S&P500이나 금차트 이런 거에 비하면 차트 모양새가 꽤 디지털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직선적으로 매우 유상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3,800선 강한 하락의 움직임 이후에 3800선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다음 상방으로의 움직임에 기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는 3600선을 마지노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 약간 뭐 페이크아웃의 모션을 보이고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3600선 지지를 받는다면 은 다음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기대 가능성이 가, 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00선을 이탈한다면 을은 어, 최근 들어 진행된 상승 추세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황은 잠시 후 비트코인 브리핑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자 비트코인 1.10 기술 분석 지표 유학을 보자고 하면은 자, 오실레이터 지표 오실레이터 지표 8개 중 뭐 11개 중에 3개는 상방의 흐름을 보고 있고 8개는 약간 어,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이동평균수도 이런 지표에 요약이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8개의 지표는 하방의 흐름을 보고 있고 9개의 지표는 예, 횡보의 흐름을 보고 있고 11개의 지표는 상방의 흐름을 보이면서 예, 종합적으로 살짝 상방의 흐름이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일 1일 비트코인 1일봉 기술분석 지표의 요약 아, 요약 화면입니다. 자그 다음 자,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어, 모습입니다 오전에 제가 브리핑 했을 때는 달러 거래량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거래량으로 어,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비 어, 달러 거래량이 많이 어, 감소하면서 다시 엔화 기축 엔화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워화 유로 이렇게 어, 차지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코인리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입니다 네, 일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 그다음에 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그다음에 국내 원화 거래소인 빗썸. 이세개 거래소가 1, 2, 3위 거래량 순위를 어, 치, 차지하고 있고요. 코인 마켓 통계 거래소 순위를 보면은 코인 마켓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 바이낸스, 빗썸 이렇게 세개 거래소가 순위로 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거래와 자전거래를 제외한 코인 마켓 거래소 거래량 순위를 보면 바이낸스가 현재 1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어제 살펴보던 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4시간 봉 차트를 지켜봤었는데요. 자 어제 이 장대 음봉의 아 어제가 아니고 이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 구름대 하단 구름대 하단 지지 여부를 주요 관점으로 보자고 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탈 했다가 다시 하단 구름대로 진입을 하면서 네, 구름대 상단에서 저항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받고 다시 지, 어, 조정이 진행되면서 구름대 하단의 치지를 테스트하는 현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1일봉 차트를 좀 보자면은, 이렇게 장대음봉의 하락이 나왔지만, 어쨌든 단기 피고나치 비율, 자, 이날이 2월, 2월 8일, 2월 8일 저점부터 2월 24일 고점을 이은 단기 피부나치 비율로 봤을 때, 50%, 정, 50 비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음봉이 나왔으나, 이 기준선, 빨간색의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나치 비율이나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봤을 때, 61.8% 또는 구름대 상단부근 3,670달러. 이 부분까지 조정은 안전한 조정,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고 있으면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음 상방을 위한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 이6 6 8인 3670달러 부분 구름대 상단을 하방으로 이탈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즉 상승은 여기까지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패턴 관점으로 보자고 보면 어, 제 브리핑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일 봉차트 이런 하락 세계형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의 흐름은 제가 어, 1월 29일 이때쯤 1월 29일쯤 작도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 예상의 예상 흐름을 작도해 놓은 건데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은 거의 비슷하게 흐르, 흘러가고 있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조정이 좀 깊게 왔죠. 뭐, 그 다음 상승,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 패턴의 어, 진행을 이어가려면 당연히 이 전구점, 전구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야될 겁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것같고요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하나의 패턴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 패턴 관점으로 보면은 아담과 이브 패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삼각형으로 V자 반등을 이루어지고 바닥을 둥그렇게 다지는 모양을 아담과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왜 아담과 패턴이라고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부른지 모르겠어요. 어, 삼각형,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자세하게 너무 들어가면 조금 얼굴이 빨개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거 하고, 하고요. 아담과 이브 패턴을 분석을 보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담 패턴 V자, V자 반등 이후에 둥그랗게 바닥을 다지고 목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패턴의 목표가는 이 저점에서부터 목선까지의 길이. 그대로 목선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패턴의 목표가 된다. 이런 아담과 이브 패턴의 공식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면은 바닥이 바닥권이 좀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아담 패턴보다는 이브 패턴이 바닥이 조금 높아요. 그래도 충분히 아담과 패턴, 아담과 이브 패턴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치를 이브 패턴, 이브 바닥에서부터 목선까지를 목표치를 보면은 그대로 쭉 올려 보면은. 목표값은 약 4,700선이 됩니다. 4,700선이 돼서 아까 이 하락세 하락세기형 패턴인 패턴의 목표값은 4,600, 4,365달러보다는 조금 높은 목표, 목표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볼수 있고요. 현재는 목선 도달 후에 목선 지지 저항 테스트를 다시 하는 모습입니다. 목선 도달했고 다시 저항으로 위에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또 다른 패턴으로 볼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요 저항선, 4,180달러 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삼고, 추세,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관점으로 상승형 삼각형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패턴 상단 도달했다, 하단 도달했다가, 다시 상단, 또 하단 도달, 상단,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의 움직임이 요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요 부분은 약 3,000, 535달러에서 3415달러 이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패턴 관점에 여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여러 관점에 의해서 움직임은 상방 또는 횡보 하락의 모습이 세가지 방향의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각 방향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고 실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구상해줬던 전략대로 움직임을 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이제 피보나치 펜 차트인데요. 요 피보나치 펜 작도 방법은 제가 제 트레이딩뷰 퍼블리싱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현재 빨간색 기준선인 상승 추세 피보나치 펜과 파란색 기준선인 하락 추세의 피보나치 펜을 제가 작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하락 피보나치펜 61.8% 이 선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약세 번의 저항을 받았고 돌파하는가 싶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횡보로 이탈을 하였다가 쭉 떨어지면서 다시 61.8% 아래로 내려왔고 78.6% 라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61.8%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한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61.8% 라인을 돌파하였으나 일시적으로 돌파한 걸로 볼수 있고요. 다시 61.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에서 저항을 시도했지, 만 아,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 받고 다시 음봉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61.8% 선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 선을 돌파한다면 아까 우리 패턴 목표가 본 것처럼 상방으로 움직일 것이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 상승 추세 하락 상승 추세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요 지지선은 어약 3,530달러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어보면, 대충 거 보면 3,530달러 부분이 주요 지지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 부분의 지지를 어,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조금 안좋은 방향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힘없이 횡보로 흘러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렇, 그렇게 움직이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거나 하방에 움직이지 않고 힘없이 이렇게 돌파해서 움직인 이렇게 횡보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음 똑같이 78.6% 라인 이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때는 상승 추세에 지지선이 따로 없었지만 이때는 네, 피보나치패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선들 약 2400선이나 2000, 2000, 뭐 2040선 0 0 2 이런 선들이 지지가 될 것이고 뭐 최악의 경우가 78.6% 라인까지 뚝 떨어져서 뭐한 1700, 8 0 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설마 이렇게 가겠냐 싶지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전략을 구상해둬서 어, 실제 가격 움직임에 따른 대응을 네, 진행해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오전에 한시간봉일목균형표한시간 봉을 지켜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때까지는 요음봉 3개가 없었죠 오전 브리핑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구름대 내부로 다시 진입하는 요 모습을 진입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음봉 3개로 다시 하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과거 주요 지지선이었던 3737선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이런식으로 움직일지 또는 그냥 힘없이 횡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구름대에 도달을 하게 될지 뭐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할지 이러한 어, 구름대에 관련한 여부를 네, 한시간봉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네,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브리핑을 처음 진행을 해서 좀 말이 버벅대고 혀가 꼬이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영상브리핑에서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